뭐지? 뭐해? 오모! 뭐? 뭐? 아! 뭐지? 안 됐어? 됐지. 아유, 뭐지? 야, 이제 애들 이제 빼주자. 뭐지?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 됐어. 딱 일주일 됐으니까. 야 순이 봐라. 순이 현에 밀고 있는 거 봐봐. 아유 귀여워. 순이야. 순이. 야 순이 왜 이렇게 귀엽게 있어? 체리 체리 이거 목 풀어줄게 이제 일주일 됐어 이제 우리 아이고 고생했어 일주일 동안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이제 목을 빼자 아이고 이거 빨다 이제 와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한번 잘 아무런 한번 보자 우리 어 보자 와 깨끗해 깨끗하네 깨끗해 어이어이구어 어이구. 알았어 맞지 마요, 알았어, 맞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한번 보자 어 깨끗해 아주 차람으로 내 아주 차람으로 싸줘 성공 <웃음> 데리야 성공 못지해요. 아못또 못지? <웃음> 어, 못지구나 못지야 성공 못지. 아이고 어. 이제 가 놀아 이제 실컷 빨고 놀아. 몸물 이제 할터 줘야지. 이번에는 체리 체리. 아이고 체리. 체리 풀어줄게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체리도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불편했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제 끝났어. 체리야, 너도 성공. 체리야, 성공. 여기도 시큰 시원, 시큰하게 아유 긁어줄게. 긁어줄게. 막 긁어, 막 긁어, 막 긁어도 돼. 태그야, 좋아. 됐어, 이제 너도 가서 놀아! 점프! 새끼 가자마자 또 엄마 젖빨으려고이 녀석아, 엄마 젖은 그만 빨아라. 응? 승희! 뭐지? 뭐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 벌레 잡았니? 비켜봐 비켜봐 뭐야 뭐야 뭐야 어머 어머 뭐지야 너사막이 잡았다 이거 어디서 난거냐?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지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 먼지 아 먼지. 어, 먼지! 들어와 아아 들어와, 먼지. 청소년이다.